여기가... 여기는 한강? 오! 오. 육3빌딩 아... 뭔가 <웃음> 이 여기가... 여기가 여의도 여기가 여의도 어. 저희가 다들... 아들... 이쪽 봐주려고 한 번만 아, 거도 보이세요 아, 와, 예쁘다 여기 예뻐요 여기 예뻐요 아 여기 예뻐요 여기 예뻐요 예뻐요 <웃음> <웃음> 감사합니다. 갑 아,